와물 진짜 맑다 도루묵이 보이나? 가위일기 이런데 있겠는데 외향 쪽으로. 아무튼 가보자. 자그 양갈래 Y 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좌측으로 왔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저쪽 같은데. 아, 여기는 업계 생겼다. 업계 생겼어. 해봐 던져봐 이걸 던져? 야 아니야. 그걸 왜 던져? <웃음> <웃음> 와쓰러지너너 너 아이큐가 돈을 묶었다 아니야 자기야 이거는 자기가 잡고 있어 어. 수연이가 수도 있어 던져 엉, 엉키지 않게 원 옆에 거 뒤보고 원투 쓰리 고뭐 <웃음> 되게 멋있게 던지지도 못하면서 아니. 들어가긴 할래나? 들어봐. 물 떠야 될거 아니야. 물 니가 뜬다고? 아, 필면 떠, 자기야. 이게 닿긴 닿을까? <웃음> 오. <웃음> 자기야. 이거 끈, 끈. 잡아당겨놔. 우와, 장난 아니다. 수심은 한, 한 6, 7m 정도밖에 안 되겠네. 어? 어? 한 마리 잡았다. 그럼 어제 우리 늦은 거 아니었네. 그냥 거야. 그냥. 아니, 저는, 저는 잡으려고 던져놓은 건데. 아하, 그냥, 아하, 아하.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고. 아,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예, 안 나오나요? 아유, 죄송하지. 낮에 전혀 안 나오는데. 저기 그물, 예. 해체 작업하시는데 그냥 갖고 갖고 싶은 대로 따가래요. 그래서 어. 그물을 정리하는 게더 일이지. 도로봉 관심도 없다고. 어. 거기 지금 그물 막도루떼고 계시거든요? 저기 보여줘! 도루도을 우리 딱한 마리 갖고 왔지? 흐와한 <웃음> 백마리는 갖고 올수 있겠던데? 음, 와... 크다 암컷은 한이만원거였요오 그래요? 예, 네, 살이 막 이렇게 툭툭툭 아, 알이 아직 안난 것들 오... 아, 응. 어, 거두신다 없어요, 없어 어디에 가볼 수딱 없는데? 오! 어, 오! 어, 들어있어 들어있어! 오! 아, 어, 들어왔어 아,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두 마리 오, 두, 야, 두, 다리 두, 다리 있다 뭐, 크다 두 마리? 부, 불가사리도 있어 두 마리 잡혔다 두 마리 있긴 있네 이야 오 되게 크다 <목소리> 어 근데 저는 도롱이 작은 자 알았더니 크네요 와두 마리 잡혔다 망두구머보다 좀더큰 사이즈네 작은 망두어보다큰 <목소리> 사이즈 불가사리 어? 두 마리 두개 잡혔다 저렇게 생긴 도롱이 불가사리 어또다 손질하시고 나, 예? 배암 수컷이 예, 예. 알이나 암컷을 보고 들어오는데 아하. 암컷은 못고하니까이 예. 새우하고 우리 어제 먹은 대게하고 넣었을 것 어, 고맙습니다 아빠! 네. 자리 아니, 옮겨 아니, 자리 아니, 옮겨 저기 엄청 많이 나와 그 알을 넣어야 된다고 하시네 어? 내가 올릴래 내가 어, 어. 아니 저기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진짜? 어디? 초고기에서 10분 만에 이것도 어? 원래 어, 어 고맙습니다 이야 응, 감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야 우리 잡았어 이거 잡은거야 <웃음> 아니 옆에서 잡으셨는데 한 마리 아. 주셨어 어차피 아 나지요 서연아 있어? 어? 어째어째 어째. 얘 지금 죽은 척한 거야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척한 거니까? 어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어, 지금은 먹이 활동이 아니고 저기 때문에 하는 거래 산란 너 여기 잘 나와? 튀겨 봐 서연아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라 어? 오 먼저 오셨다 어제밤부터 오셨나? 내 죽을러 숨은 사람 있었어 다 살아있네 던지면 안돼? 어건져건 던져봐 던져놓고 뭘 하는 원투낚시보다더 여유로운 낚시네 이게 없다 없어? 없어 아니 아니? 우리는 오늘도 꽝이란 말인가? 응? 음? 나봐 자리 없는데? 어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세연아, 이 끝에를 잡고 있어. 아빠가 던져볼 테니까. 에이, 자리가 겹치는데? 자리가 겹쳐. 저기 포인트 같은데. 포인트. 어. 어쪽에서좀 던져봐. 어디? 이쪽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고기 물고기가 보여? 어 보인다 또또다 저거 보물있 아니야? 쪼쪼가 늦어도돼있는 보다 어 아니 저렇게 잘 던지신데 왜 아빠는 안되냐? 기술이 있나보다 기술이 있나보다 이것도 자 옆에 어르신께서 한 마리 또 주셨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됐습니다 애들 와있으니까 그릇 어딨어 그러시더니 한 마리 더 주셨어요 아 대낮에는 잘안 나온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지금 통발 걷으시고 저 옆에도 걷으시고 하시는데 낮에는 나들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와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또또 걷고 계세요 오 잡혔어 <웃음> 잡혔습니다한 <웃음> 마리 있습니다 야, <웃음> 오, <잡혀. 웃음> 예, 잡혔습니다 아까 이거 한 마리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도 거두시네. 아, 아, 오, 있습니다 한 마리. 오, 그 정도였어요? 한번 들을 때마다 묵직하게 차있고 혼자 못땡겼다오우와자 어... 어... 여러분 들으셨죠? 해마다 그.. 그날의 때마다 또 시간 다른가 봅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왔지만 야, 해상공원이 잘돼있네요동발낚시 하시게 나들이 낚시 하시기엔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엄마 온 다음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뭘 올려봐 저도 두둥 둔둔두둔 두두두. 이게 또막 빠가리. 어? 빨리 당겨야 돼. 밑에 걸려. 진짜 무거운데. 아, 수초에 걸려 있구나.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도 없어. 한 까이 던져 볼까? 그냥 밑으로 한번 내려 봐. 없다 어. 어, 어. 어. 기도 돌아면 안 되네. 어. 수초 있는데 던져봤는데 아무 수초 있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집어던졌는데 안 나와요? 예, 예. 어. 이렇게 납둔다 예예 이렇게 놔둔다? 어 기다려보자 <웃음> 멀리서 담배 피고 왔는데 응. 잡는 걸못못 못 적겠어요 한 마리 건져어한 마리 한 마리 잡았다 알았어 어우 <목소리> 많이 아, 어, 좀 많이 었네 이거 물, 이한 컵만. 예, 예, 예. 목기 죽는다고. 아, 아, 아, 아, 물 죽는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럼 그 이러지 말고. 아. 한 컵이 아니고, 이거 한컵 갖고는 다 죽어요. 목기 죽는다고. 아기들은 오, 그렇죠, 뭐. 서현아, 도와줘. 도와줘. 끈을 당겨줘. <목소리> 이, 이렇게 할까? 자.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됐요 어, 어, 살아나네. 예, 살아난다. 아, 어, 아까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늘었다. 그지? 아니요, 아니요. 에 예, 예 저두 마리는 얻은 거고 한 마리 는 제가 아 <웃음> <웃음> 이거 잡으시는 거보다 한 마리씩 얻으신 게 더. 한 아주. 아 근데 재밌네요.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꽃밭 없어요. 이고 꺼내 <웃음> 보고 싶어? 꺼내 어. 요 땡기신다 오오오오 네, 오, 오, 오, 들어있어 오이 암컷이다 어이 암컷이야 아닌가? 스컷인가? 수코, 이쪽은 빈통발인데 여긴 두 마리가 들어있네요 자 성태야 아빠 아빠 너내거뭐니거맞아응내 뭐, 네 거이고 이게 니 거. 알어. 아빠 왜왜 <웃음> 왜? 왜, 왜. 한2 0분2 0분 정도 해본 것 같은데 걷고 이제 옮겨봐야 아, 되겠습니다. 원투 낚시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네 걷어봐. 한 마리는 들어 있어야지. 집에 가서 한 마리 한 마리씩이라도 고 먹지. 한, 마리씩? 어. 각한 마리? 어. 각한 마리? 기대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까 들어올 때 통발 던져 놓고 갔었어야 됐어. 어, 맞아. 어. 아침에 던져 놓고 와서 걷는 거였어 없어. <웃음> 한 마리도 안었어 어. 한 마리도 없어. 없어. <웃음> 안 들어오는 시간인가 봐. 음. 네, 자, 저희는 도롱목 통발 낚시 꽝 했는데.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웃음> 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저희는 그냥, 퇴청해야 되겠습니다. 밤에 오시면, 뭐, 아이스박스 꽉꽉 채워들 가시는 거 봤는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대진항 아, 여기 안전하고, 여긴 추천드릴만한, 어? 요 시즌 끝나기 전에, 가족낚시 한번 와보세요. 어, 저희 두 마리 얻고, 한 마리는 잡았고. 아들, 이거 가져가 어. 세 마리인데? 어, 아걸러 무슨 인지 봐야지. 오케이.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 통발낚시 해봤어요 와 우리 어복 왜이러냐